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44화 어떻게 보셨나요? 작품에서 최근의 주요 이슈는 정겨울의 오빠인 정영준이 오세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정겨울을 알아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은 에피소드라서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작품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의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오세린이 깨어나면 정겨울과 오세린이 연합하여 주에라와 남유진에게 복수하는 재미있는 스토리 전개가 나올 테니 같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4화 리뷰 및 45화 예고 분석 시작합니다. 주에라는 남유진에게 남만중이 본인을 해외지사로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고 설득을 부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유진은 오세린을 보고 싶어하는 더럽고 추잡한 모습을 보였죠. 주에라 남유진 모두 최악의 인간 말종들입니다. 지금은 주에라가 마음만 먹으면 남만중을 제거할 수 있지만 큰 혼란을 야기해서 남유진과의 결혼이 연기된다면 그것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든 남만중에게 잘 보여서 정식으로 손주며느리로 인정받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시모화 예고를 보니 주에라의 이런 노력과 바램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에라는 회사 휴게실에서 서류 같은 걸 집어던지며 분노를 폭발합니다. 노인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남만중의 마음을 어떻게 얻지? 라는 대사를 하는데요. 결국 주에라는 추잡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남만중의 목숨을 구해주고 이쁨을 받으려는 개수작이었죠. 주에라는 회사 기부금 전달식에서 무대 위에 장치를 떨어뜨려 본인이 남만중을 구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역시 신물음 센터 사장은 별걸 다 만드네요. 만능이라 기가 찹니다. 주에라가 지시를 하고 장치가 떨어지는데 주에라가 남만중을 구하려 달려들 때 갑자기 서태양이 주에라를 뒤로하고 먼저 남만중에게 가서 목숨을 구해 줍니다. 이로 인하여 남만중은 서태양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심은 점점 커지다가 서태양이 남지석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태양의 엄마인 서정혜를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죠. 물론 이런 훈훈한 스토리는 중간에서 정겨울이 맡아서 양쪽으로 가며 진행하여 이루어낸 것이고요. 결국 주에라가 계획한 추잡한 짓은 서태양과 정겨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행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서태양이 남만중을 구하고 주애라는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이 가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만중이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